매직블럭에 물만 묻혀서 이렇게 한번 쓱쓱쓱. 어머, 배우시죠? 보이시죠? 이야,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힘들이지 않고 쉽게 확인합니다. 정말 놀랍죠? 진. <목소리도> 시작